응. 11번 갈게. 아, 야, 화학 반응식 보니까 전체 변화량이 0이잖아. 뭐 종종 나오는 형태. 그럼 그거에 따라서 표형상수는 부피는 신경 안 써도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반응 전후의 전체 몰수는 일정하고 만약에 몰수가 이렇게 깔끔하게 안 나오고 뭐 0.01, 0.01 이렇게 나오면 평가원 어떤 문제처럼 그러면 그 몰수를 전부 다 100배 시키든 10배 시키든 오케이, 전체 평형 상수 값에는 변함이 없으니까 숫자를 적절하게 바꿔서 해도 괜찮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고 일단 그거에 따라서 평형 상수 먼저 한번 계산해 볼까? 그럼 평형 상수는 어 2의 1승 2의 1승 분의 4의 제곱이잖아. 그럼 4분의 16이니까 오케이 4 떨어지겠죠. 다음에 C를 집어넣었어. C를 넣으면 역반응 우세니까 오케이 이렇게 역반응 무세로 갈 거고요. x를 첫 번째 구하라고 돼 있네요. 그럼 이거는 전체 합쳐서 8몰이거든. 근데 온도 같아. 그리고 압력도 같아. PV는 NT에서 온도 압력 같아. 그럼 부피비가 몰수비잖아. 따라서 부피가 1.5배 됐으니 몰수도 1.5배. 얼마가 되지? 바로 4십 어우, 12몰이 되겠네. 전체는 12몰. 아 따라서 추가로 집어넣은 씨는 몇 개? 아네 개를 더 집어,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그래서 x는 4다가 떨어지고요. 니온도 뭐 그냥 주는 거죠. 여기서 평형 상수 구하 구하라 했으면 a가 달라지는데, 어, 이거 주는 거니까 우리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 일단 내가 온도를 바꿨으니까 평형 상수는 여기서가 4지 여기는 4가 아니겠지. 그게 4는 아닌 거예요. 계산은 한번 해볼 거야 지금. 어,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게 재미있는 게, A하고 B의 개수비가 몇대몇인지 1대1이지. 그런데 초기 몰수가 똑같이 1대1. 즉, 개수비에 맞춰서 줬버렸으면, 그렇죠. 어떻게 반응하든 간에, A나 B를 첨가 또는 떼지만 않으면, 어떻게 반응을 하든 간에, A하고 B의 비율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돼버리는 거야. 따라서, 이 둘을 1대1로 줬고, 개수비도 1대1이니까, 어떤 경우든, A하고 B는 항상 몰수가 1대1. 몰분율도 1대1인 거야. 자, 여기서 내가 추가로 더 넣은 게 없으니까 이거 전체가 12몰이거든? 따라서 몰분율 3분의 1이 C면은 C는 4개가 있는 거야. 근데 나머지 몰수는 8몰이 있는데 그 8몰이 A하고 B가 항상 같은 비율이라고 했지 않니? 따라서, 아, A는 4몰. 그렇지. B도 이렇게 4몰이 있다는 걸 바로 뽑아낼 수 있죠. 이거는. 요거 가지고, 그치? 그럼 이거 가지고 바로 뽑아냈으면 K값 대입하면 되잖아. 4 곱하기 4분의 4, 4, 16이니까. 아 그래서 여기에서 K값은 1 떨어지는 거야, 1. 다는 1이야, 1. 됐죠? 디것이 문제인데, 디것은요 봐요. 그 부분 압력 비교하려면 여기서 전체 압력 놓고 그다음에 또는 뭐 B몰수 이용해서 부분 압력 구하고 그럼 여기서도 전체 몰수, 뭐야? A, B, 뭐, C 몰수 구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되게 복잡하잖아, 그 자체가. 지금 이거 평형상수가 4니까 4에 맞춰서 A는 몇 몰, B는 몇몰 따지는 것도 이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잘 알겠지만 그럼 이거 가지고 역산을 들어가 버리는 거야, 역산. 그래서 역산 들어가서 음, 그래서 B의 몰이 몇 몰이구나. A 하고 B는 항상 같은 몰수 있어야지. 그러면 C 몰수까지 뽑은 다음에 그때 표형상수에 넣어서 그 값이 4가 나오면 이게 맞다는 거겠지. 그래서 역산으로 들어갈 거야. 그럼 역산 들어가면 다보다 나의 몰수 따져줄 거, 몰수 따져줄 거니까 PV는 nRT에서 PV 나누기 T인데 부피는 1.5V로 같지 않니? 그렇지? 따라서 몰수는 압력 나누기 T에 비례하는 거지. 따라서 여기 몰수 얼마? 이게 몇배 나오니? 압력은 몇 배야 이건? 잠깐만, 잠깐만. 압력, 부피 같죠? 온도죠? 음, 아, 이게 나왔죠? 요걸로 계산해야지. 나가다의 4분의 3배. 어, 압력은 4분의 3배래. 그리고 온도는 2가 1 됐으니까, 아, 그렇지. 2분의 1배. 그럼 2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지. 따라서, 아, 몰수는 몇 배? 압력이 4분의 3배 되려면, 부분 압력이 4분의 3배가 되려면, 몰수는 2분의 3배 돼야 돼. 그럼 여기 몰수에 2분의 3배 시켜야 되니까 여기는 B가 6개 있다는 거거든. 그럼 A도 6개 있겠죠. 1대1이니까. 그러면 C는 없는 꼴이잖아. 그럼 이건 평형이 아닌 거지. 그치? 따라서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치고 가시면 돼. 그래서 니은 틀렸죠? 예, 답은 기억 한 개네요. 어떤 뭐이세 계산할 수밖에 없겠다. 어쨌든 이 문제는 이거야. A하고 B가. 계수비가 1대 1이면 똑같이 1대 1로 맞춰 맞춰 놓으면 계수비에 맞춰서 초기 양이 있으면 어떻게 평형 이동하에 하든 간에 a하고 b의 몰수는 항상 그 비율을 유지한다는 거. 그거 알아두면 좋아. 다음 넘어갑니다. 음. 예. 요 12번 문제는 조금 특이 특이한 것보다도 잘은 안 묻던 거죠. 예전에 많이 묻던 건데 전전 교과서 정도에서.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봐요. 이게 흡열 반응이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흡열 반응이니까 이렇게 해보자고. 자 그러면 촉매가 있을 때가뭐 이게 가라고 한번 해보시면 그러면 제 반응열이 a이면 요 값이 a가 나오는 거거든. 그런데 촉매가 있을 때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요 값이 Ea가 떨어진 거야. 야 이거야 반응열은 정반응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바로 반응열이야. 그럼 그거에 따라서 이때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A가 되겠지 촉매 있을 때. 그러면 두 번째 노란색 촉매가 없을 땐 어떻게 되느냐? 어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2A인 거야. 이렇게 된 거지 뭐. 이게 2A인 거야. 그러면 요거 합하면 요게 나오니까 그렇지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3A가 되지. 야 촉매를 썼더니 아이씨 부러졌어.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졌어. 따라서 무슨 촉매 정촉매다. 요게 맞는 거죠. 다음에 니은, 나이에서 정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총매 없을 때, 그렇죠. 3A. 됐고요 반응 속도 상수는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지면 속도가 더 빨라지니까 반응 속도 상수가 더 커지는 거지. 그래서 정총매 썼을 때가, 어, 작다라니, 크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더 빨라지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만 맞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아, 요거, 요거. 정반응과 역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차이가 바로 요, 요 값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죠. 넘어갑니다. 네. 네, 13번. 이것도 헬스의 법칙인데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것도. 슥 봤을 때, 이거 힌트 준 거지, 뭐. 가장 안정한 성분 원소로 분해될 때, 분해열이잖아. 분해열 반대로 한게 생성열이고. 오케이? 어, 따라서 N2H4. 아, 이걸 딱 보고, 아, 바로 눈에 보여야 돼. 이거 이 녀석의 생성열이고, 요게 이 녀석의 생성열이구나. 두 개라는 거. 그럼 두 개의 생성열이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그 생성열을 서로 반대. 화살표 왼쪽으로 하면 이게 분해열되는 거거든. 따라서 이 녀석이 성분원소로 분해될 때 역반응이기 때문에 정반응은 흡열이잖아. 역반응은 뭐 발열. 발열이니까 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맞아. 다음에 두 번째는 원, 투 가지고 우리가 생성열 나오게 되면 은 생성열을 가지고 어떤 반응의 엔탈피를 구할 수가 있잖아. 그래서 세 번째 식을 쓱 보면 원소의 경우는 생성열이 빵대버리거든 그럼 사실상 이세 번째 식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생성열로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그 델타 H3는 두 개의 생성열 가지고 이걸 내가 조합을 해보면, 자, 정말 생성물의 생성열은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H1은 더해주고, 반응물의 생성열은 빼주는 거지. 그래서 H2 빼주고, 그 값이 음수라는 거지 뭐. 따라서 2가 1보다 크다. 이 니언이 맞는 거야. 그치? 세 번째는, 요식 가지고 이걸 그냥 H2O의 생성열 만들어서 한번 써볼까? H2O의 생성열은 H2 더하기 2분의 1, O2. 나중에 시험 볼때 이거는 안 쓰고 머릿속에서 바로 나와야 된다. 알겠지? 응? 그래서 요거를 만들라는 건데, 이네개 가지고 만들려면 뭘 써야 되지 판단하기가 어려워.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주어졌잖아. 1, 2, 4 가지고 한번 만들어보라고. 1, 2, 4 가지고. 1, 2, 4 가지고 못 만들면 뭐 틀린 거고. 만들 수 있으면 오케이. 맞는 거고. 따라서 1, 2, 4 가지고 만들라는 건 여기 쓰리는 신경쓰지 마라. 이식 자체는. 마음속에서 지워버려. 이거야. 그러면 이제 하기 쉽잖아. 아이, H2 찾아. 어디에 있어? 요 식밖에 없지. 그치? 어, 그럼 화살표 왼쪽에 있으니까 더 해. 쟤는 2고 쟤는 1이니까. 그래. 2분의 1, 아이, 밑에 거죠. 이 새끼. 2분의 1 해서 더 해. 그래서 H2 하나 찾아 냈어. 다음에 두 번째 O2 찾아. 1번 식밖에 없잖아. 그럼 무조건 써야지 뭐. 그렇 그렇지? 이걸 치우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편해. 따라서 쟤는 2인데 2분의 1이니까, 어, 애는 4분의 1 곱해서 더해.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에 H2O 찾아. 한번쓴 식은 절대로 다시 안 써. 그, 어? 어? 왜냐면 기껏 맞춰놓은 개수가 틀어져버리니까. 그럼 세 번째 H2O는 여기밖에 없잖아. 그런데, 아, 젠장 C네. 이거 맞춰줘야지. 그럼 요 개수를 맞춰줘야 되는데, 애는 원소가 보이잖아? 산화수 빵이지? 이거 무슨 반응이야? 산화환는 반응. 그러면 산화환는 반응은 증가한 또는 감소한 산화수 총합이 같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증가한 산화수가 1, 원소 한, 원자 하나당 감소한 산화수가 2 하면, 어, 산화수 변화가 1대2니까 반응한 원자수는 몇 대면? 그렇지, 2대1이다. 그거 알아놓으시면 산화수 N은 빵이에요. N은 플러스 1 4개니까 N은 마이너스 2될 거고, N은 마이너스 2 4개니까, 아, N은 플러스 4되지 그래서 이게 이걸로 가면 산화수 2변하고 a가 1로 가면 산화수가 4, 4변하잖아. 그래서 산화수 변화가 1대 2니까 반응하는 원자수는 그래 2대 1되는 거야. 그래서 a가 2고 a가 1이라서 저 이렇게 전체 질소 원자수는 3, 2, 6개가 되죠. 그럼 수소는 어, 2, 4, 8이니까 a는 그렇지 4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럼 c 바로 구했잖아. 오케이. 그럼 이걸 1로 맞춰야 되니까 a는 얼마? 4분의 1해서 하면 되는 거죠 뭐. 야, 한개더 껴놨네. 산화하는 방식 완성해서 들어, 들어 이제 맞추는 걸로. 그럼 보세요. 앞에 4분의 1 꺼내면 1, 2, 1. 1, 2, 1. 맞잖아. 끝. 뭐, 맞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쭉 가서, 아 그래도 혹시나 안 지워지는 원소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면, 딴거다 푸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도드래표에서 시간 남을 때, 요거 지워지는지 안 지워지는지 확인만 하시면 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자, 갑시다. 요두 개를 내가 더했어요. 이거 어차피 지워지는 것만 확인하면 되니까 다 4를 곱해. 1, 2, 1로 해놓자고. 1, 질소 하나, 2, 질소 둘. 전체 질소 세개 오른쪽에 질소 세개 있으니까 애들은 싹싹싹 지워질 거고. 그치? 다음에 두 번째에서 산소수소 그대로 살아있죠. 이대로 맞춰줬고. 그다음에 또 지워지는 게뭐 있어야 되는데 아, 요 새끼 개 지워지네요. 1, 애는 2고 애도 2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에, 1이고, 그 다음에, 어, 여섯 개 1이니까, 요렇게 반대로 지워지네. 그럼 물만 남잖아. 맞네. 요게, 지우신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역산. 꺼집어 올라가시면 돼. 그지 예, 막, 그다지 뭐, 예, 할만하죠, 뭐, 이 정도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이번인전시가첫 페이지가 힘들었어. 첫 페이지 답지 않아가지고. 14번 과연, 응? A로 기체 A로부터 기체 B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역 반응식 나왔어. 평형 상수 나왔고, 야 개수 찾으래. 그런데 개수는 변화량이 비니까 A는 1변하고 B는 0.5. 따라서 개수비는 몇대 몇? 2대 1. 그래서 너 2, 너 1. 찾았고 발열 반응이네요. 그럼 발열 반응이면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K 값이 바뀌겠지. 따라서 야야야 A가 많아졌어 역반응 됐다니까 B의 양이 줄었어 K 값이 줄었다고. 따라서 온도는 어떻게? 올려준 거죠. 됐지? 자, K 계산하라고 돼 있네요. 음, K가 X니까 어, 계산해야지. 그런데 아, 몰롱도 주어졌네. 바로 계산하면 얼마 안 해. 평형일때 A는 2. 어, 2니까 2의 제곱 4. B는 몰롱도 1. 1. 따라서 X는 4분의 1이다 됐고. 온도는? 온도를 높인 게 나니까 나가 더 높아야지. 틀렸고. 어? 다음에 세 번째 디귿. T2에서 반응지수. 그럼 여기는 B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역반응이 우세하거든. 역반응이 우세하다는 건 뭐야? Q가 그렇지 K보다 더 많이 간 거지. Q가 K보다 더큰 거지, 그렇지? 따라서 Q가 평형상수보다 작은 게 아니야, 큰 거지. 됐죠뭐 아주 가벼운 문제. 14번 평형에서 르샤틀리의 원리 기본 묻는 형태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번도. 15번인데, 완충용액 묻는 거예요. 어, 완충용액은 뭐, 샘수업 때도 했지만, 뭐, 별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약산에 그 녀석의 짝염, 뭐, 짝염? 어. 뭐, 그데 그렇게 단순히 보면은, 푸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어떻게 해서 완충작용이 일어나는가. 완충이 뭐지? 아, 이런 완충작용을 일으키려면 어떤 녀석들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 알겠니? 이걸. 자, 첫 번째. 여기, 여기, ha 동그라미. 야, 여는 ha가 남아있어. 야, 강산이면 a-만 있어야지. 오케이? 어, hcl 넣으면 cl-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ha가 있다는 건 아직 분리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 따라서 그걸로 할수 있는 게 바로 뭐, 너 약산이구나. 그럼 약산이니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거든. 오케이? 거기에서 hcl, h 플러스를 넣었다니까? 그럼 h 플러스는 이 새끼가 처먹겠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역반응이 진행이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H를 줄여주는 거지. 애는 HCl 그런 형태가 없잖아. 그냥 강산인 거지, 뭐, 오케이? 따라서 강산의 음이온은 b 가역 반응이니까 이 H 못 잡아먹는 거지, 뭐. 따라서 이둘 중에서 누가 완충작용을 해? 애가 완충작용. 그 결과 시험 1은 누, 1, 2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pH가 별로 변함 없고 애는 초반에 확 하고 변한 거야. HCl 넣자마자. 그럼 누가 완충작용? 요게 완충작용 한 거죠. 그래서 1이 수용액 X에 대한 거구나. 그래서 기억은 그거, 완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냐. 그거 묻는 거고. 그럼 ㄴ은 수용액 X에 NaOH야. OH- 넣으면 그래, 이 새끼가 처먹잖아. 그래서 애가 처먹어서 이렇게 변하면서 이 녀석이 요걸로 변하면서 OH를 잡아먹는 거지. 뭐. 그래서 이게 ㄴ에서 일어나는 반응인 거야. 그럼 그 결과 HA가 A-로 변하니까 이게 증가할 리가 없죠. HCL 넣었을 때나 애가 증가하는 거지. 그러면 세 번째 티그, NAA, 야, 우리가 강산강염기에 이온을 신경 쓰지 말자고 했죠? 약산약염기에 이온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얘는 A-만 넣은 거야. 야 계산하라고도 안 했어. 얼마나 쉬워, 이거. 따라서 저 A-가 물을 가수분해해서, 물에서 수소이온을 뽑아와서 브랜스테드 염기로 작용을 해서, 그렇지? 그럼 염기로 작용해서 OH-를 만드니까 당연히 7보단큰 거죠. 이렇게? 따라서 이것은 물의 염의 가수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냐. 그래서 요거는 완충작용에 대한 개념 그다음에 염의 가수분에 대한 개념 그거 묻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15번 기억되게 이맞죠 개념 확실하게 좀 잡아놔라 알겠지 이걸 수능에서 이거를 좀 난이도 있게 바꿀 수도 있으니까. 그 난이도 있게 바뀐 문제에 적용을 하려면 그냥 완충용액은 이렇게 만들면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가스분에 대한 개념 하나 하고 그다음에 완충작용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녀석이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놔. 음. 말 맞네. 넘어간다. 16번? 속도? 아, 이건 자주 친절하게 문제 쉽죠. 1차라고 주어졌어. 반감기가 일정하구나. 따라서 용기 속 입자 보형이니까 이거 8개잖아. 이거 동그라미 4개 됐잖아. 그렇지반 줄었네. 그래서 이게 반감기 ET. N은 4개잖아. 그런데 2개 남았잖아. 어, 반 줄었네. 반감기는 항상 일정하다며. 온도가 같기 때문에. 따라서 애도 ET. 그렇지 ET. 온도가 같아서 그래요. 응. 음. 세 번째, 온도는 달라. N은 4개인데 N은 하나 남았잖아. 어, 반에 반이네. 반감기 두번에서3티니까 여기서 반감기는 1.5T. 그러면 봐봐. 반감기가 줄었지. 우리가 1차 반응의 반감기는 뭐 LN이 외워도 좋고 K분의 LN이라고 나오는데 뭐이 신이 안써도 괜찮아. 애랑 애랑 서로 반대라는 건좀 알아놔야 돼. 그래서 온도를 올리면 K가 증가해서 반감기가 줄고 다음에 정총매를 써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면 K가 증가해서 반감기가 줄고 요 정도는 좀 체크 좀 해놔야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반감기가 줄었어. 빨라졌다 이 얘기거든. 따라서 온도는 더 커졌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따라서 기억 T1, T2 보시면 T2가 T1보다 큰게 맞고요. 다음에 X는 4T냐. 2T죠, 아, 2T. ET. 그러니까 틀렸고. 실험 2의 반감기는 2, 2T. 실험 3의 반감기면 1.5, 2분의 3. 따라서 얼마? 예, 4분의 3나오 그래서 D급 맞는 거지. 됐죠? 예. 네.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다음, 17번 가요. 네, 이제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 페이지인데, 마지막 페이지가 아주 킬러가 없죠. 그냥 무난하게 문제를 내서. 17번 속도입니다, 속도. 이것도 뭐 아주 편하게요. 0점이 생겼고, 그거에 반 생겼다고. 같은 시간 동안에 생성량이 반이니까, 아, 요게 바로 뭐, 1분이 반감기. 따라서 얘는 몇차 반은? 1차 반은. 그러면 처음에 1분 동안에, B가 0.2 생겼어. 그럼 A는 얼마 사라졌어? 0.4 사라졌지. 야, A가 딱 절반 준게요 반감기, 첫 번째 반감기거든? 그런데 B 0.2 생기면 A는 0.4 사라져. 0.4가 원래 A의 절반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뭐 계산 뭐, 1, 2, 4, 8, 16 계산할 필요도 없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게 1차 반응도 맞고. 그럼 이제 X하고 Y만 구하면 0.2, 0.1, 0.05 증가하면 되겠네. 따라서 X는 얼마? 0.35. 0.35, 됐죠? 곱하기. 그다음에 y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y는 뭐 그냥 하면 되죠, 이게. 몰 분율이니까. 면몰이 아니고 몰 분율이니까. 따라서 이렇게 할까요? 야, 야, 야, 야. a가 하나 남았대. 우리가 몰 분율이라는 건 a 몰 수와 b 몰수 분의 b의 몰 분율 b잖아. 그래서 a가 하나 남았대. a가 반의 반주로서 하나 남은 거야. 그럼 반의 반주로서 하나 남았어 원래 a4였었거든? 그게 1된 거야. 그럼 3감소했지. 그럼 개수가 2대비니까 B는 얼마? 그거의 절반. 0.15 생기면 되죠. 그럼 왜 B는 0.15. 미안합니다. 1호, 0.15가 아니지. 3 줄었으니까 2분의 1.5지. 아따바보같이 1.5, 1.5. 요게 티것이죠 자, 그럼 위아래 2 곱해버리면 밑에는 얼마 나오죠? 2.5, 5. 위에는 3. 곱하기 0.35. 오씨, 0.35 계산하기가 싫다. 해야죠, 그래도. 계산하면. 5분의 3, 3, 9, 3, 5, 15. 아, 이걸좀 바꿀까? 아, 이 산이 정말 싫어요. 2분의 0.7. 그러면 10분의 2.1, 10분의 2.1이니까 100분의 21. 맞네. 음, 예, 디귿 맞죠? 음, 하지만 뭐 17번은 뭐 그다시 뭐 그쵸? 그래서 뭘분율에 대한 개념 좀 잡아놓고, 반감기, 1차 반응에 대한 반감기 아주 기초적인 문제. 요 정도면 사실상 3페이지급이죠. 원래 그 수능, 이전에 일반적으로 나는 수능 형태로 따지면. 아, 음 18번. 이, 점점 이게 화원의 화학 반응식 문제를 자꾸 끄집어내. 6평 때도 한번 그러더니만. 하여튼 가요. 어? 어, 화학 반응식 나왔으니까 전체 변화 마이너스 1 잡을게. 그리고 압력은 전부 다 일기압으로 같죠그 어? 다음에, 어... 아, 첫 줄이 빠졌구나. 같은 질량의 기체 AB. A하고 B는 질량이 같대요. A하고 B는. 아, 어... 그럼 H1, V, V 나왔어. 아, 문자 하나 좀 까줘야겠다. 그런데, 그 전에 h1이, h2는 뭐지? 응. 아, 반응한 다음에 이거 이쪽 높이구나. 이 높이가 바로 부피에 해당하는 거니까. 반응 전에 이게 7 나온 거야. 반응구가 내려가서 이게 4 나왔대. 그럼 이 까지 뭐, 7, 4.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 요걸 7이라고 까자고. 부피는 7. 오케이? 아 야, 그러면, 암자, 우리가, 몰수는 pv, 온도 같으니까. 압력은 다 1이잖아. 그치? 그러면 반응 전에 A가 몇개 있었냐면 7개, B는 7P개가 있었거든, 7P개. 그런데 반응 후가 이게 4야. N은 여전히 7이죠, 오케이? 그럼 반응 후 전체 부피는 얼마지? 4, 7이니까 11. 이걸로 알수 있는 것이 반응 후 전체 몰수는 11이 됐다는 건 내가 하는 거야. 그럼 그게 되도록 이걸 맞춰주면 돼. 또 누가 다 사라졌는지 해 봐야 되는데 그냥, 급하면, A겠지 찍고 해보고, 어, 아니면, 그 다음에 B겠지 또 찍고 해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 그래, 뭐,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봐봐. 만약에 A가 다 사라졌다면, 반응 개수가 1대 2잖아? B가 남았다면, 그럼 이때 B7P는 14보다 더 커야 돼. 그지 14보다 더 커야 돼. 자, 그런데 봐봐. A가 7개 사라지면, 전체 변화는 그대로 쓸게요. A가 하나 사라지면 전체 값은 1만 빼는데 그럼 A가 일곱 개 사라지면 전체 값은? 그렇지, 반응 전 전체에서 7만 빼면 되는 거야, 7만. 그럼 얼마 남아? 7P가 남잖아. 그렇지? 그런데 반응 후 전체 몰수가 11이거든. 즉 A가 다 사라졌으면 또요 값이 11이 돼야 돼. 근데 문제는 7P는 1대2 반응이니까 14보다 커야 되거든. 따라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럼 확실히 누가 다 사라졌어? B가 다 사라진 거야. 그럼 계산해 볼까요? 반응 전이 7 더하기 7p였었거든. 그 두개 사라지면 하나 빼. 그럼 7p 사라지면 그에 그거의 절반 빼. 3.5p. 요 값이 반응 후 전체 몰수 11이다. 요한 줄만 쓰면 되죠. 따라서 3.5p는 p는 3.5분의 7 넘어가면 4니까 아 이거 7분의 8이네요. 그럼 p가 7분의 8이니까 아 이거 8이었구나. 8. 야, 7개 A와 8개 B의 질량이 같구나. 따라서 분자량의 B는 8대 7이구나. 요까지다 뽑는 거죠. 다푼것 같아. 질문 갑니다. C의 부분 압력 물었네요. 압력은 부피 분의 몰수. 대체? 그러면 부피, C의 부분 압력. C B가 8개, 8개. B가 2개 사라지면 C는 2개 생기지. 그럼 B가 8개 사라지면 C도 8개 생기죠. 따라서 몰수. 밑에는 나누기 부피. 그럼 전체 부피는 얼마야? 요게 4고 요게 11이니까 전체가 11리터 떨어지죠. 곱하기. A의 분자량, 어, 8이죠. B의 분자량, 7이죠. 뭐 나와? 11분의 7. 그래서 답은 2번 나오는 거야. 뭐, 요것만 좀할수 있으면 돼. 그냥 화학 반응식이네. 그냥 뭐. 그치? 음. 하여튼 간에 뭐,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 화원에서 봐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 좀 익숙해지면 좋은 거. 그래서 화학 반응식 파트는 좀 익숙해질 정도까지 기본 계산만 할수 있으면 된다 알겠지? 화원처럼 막 자료에서 이런 건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거는 연습 좀 해놓으세요. 음. 에, 19번 갑니다. 19번 에, 산 우리가 여기서 쓰는 식은요, Ka는 어, 산 기준으로 하면 HA 곱하기 H 곱하기 A 마이너스 뭘 농도잖아, 그치? 아, 귀찮아 이것도. 그런데 이게 약산의 경우는 C분의 H제곱으로도 쓸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걸 k p 라고 쓰면 그때는 이 녀석을 OH라고 바꿔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써볼까요? 옆에다가 예, 수소이온 계산해 볼까? 왜? 몰 농도 요거 나왔고 그다음에 K값 주어졌으니까. 따라서 수소 농도의 제곱은 뭘 K에다가 몰 농도 곱하면 되지. 두개 곱하는 거야. 얼마 나와? 0.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5승이니까 4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6승? 아, 루트 씌우면 되니까 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떠나시는 거네 수소이온의 몰 농도 배안 썼어 여기는 pH가 11이네 그럼 수소이온의 몰 농도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승이네 그치? 염기구나 네. 그럼 나에서 야, 이게 이걸로 된대 브랜스테드 염기로 작용한 거잖아 그럼 이 녀석이 만약에 강염기면 몰 농도가 1이니까 POH는 1이 나와야 되는 거야 Okay? 그런데 실제 pH가 11이면 POH는 3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게 1몰 농도면 N은 1 0의 마이너스 3승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약연기구나. 약연기는 근사해도 되지 뭐. 따라서 대략 0.001이다. 이게 맞는 거야. 요 산과 연기 파트는 정확한 계산하는 게 아니고 근사하는 거기 때문에. 다음에 디은. 다음. 어, 수소이온의 양. 아 이거 주의해. 농도가 아니고 몰이다. 그러면 몰농도에 부피 곱해야죠. N은 부피가 100. N은 부피가 200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몇대몇씩붙 묻는 거니까 싹, 싹, 싹, 싹치워지네 요것만 따지면 되겠다. 10에 8승배. 맞죠? 됐지? 아, 디귿. 일몰농도 NAX. 뭐 이게 신경 안 쓰는 거야. X만 보는 거지. 아, 염의 가수분해네. 그럼 요 자료 해석하는데, 요거 쌤이 얘기했었잖아. 한쪽으로 모는 방법. OH로 몰고 싶어? 이걸 제곱하고 10에 14승 곱하라고. 아, 이쪽으로 몰고 싶어? 그럼 분모 제곱하고 여기에 10에 14승 곱하라고. 그러면 바로 나온다니까. 자, 그럼 바로 계산 이건 뭐야? 얘는 그럼 OH농도의 제곱에 10에 14승 곱한 거 이거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럼 OH농도는 여기 있잖아. KB는 10분의 요거라고 OH제곱이네. 그럼 바로 뭐야? KB에다가 몰 농도만 곱하면 되는 거지. 뭐. 그럼 각각게 KB 얼마니? 곱해서 10에 마이너스 14승 나와야 되니까 2분의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9승. 곱하기 몰농도 저거 1이네 1 곱하기 10의 14승. 요거 구하는 거죠. 그러면 이 녀석이 10의 마이너스 6승인가 5승인가? 어 5승이네. 요거 요거 하면 그러면 0.5니까 아 5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얼마니? 0.5니까 아니다 마이너스 5승 아직 클락한다 5승이네 5승 그럼 0.5니까 5곱하기 10의 마 10의 4승 그렇지 맞대요. 그래서 지금 맞는 거예요. 아딱 계산. 샘 구몬 수학부터 다시 해야겠다. 계산이 잘 안되네. 하여튼 이기니이다 맞아.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식은 샘이 뭐 설명한다고 써놨지만 항상 이 머릿속에서 계속 돌고 있어야 돼. 평영상수식 몇개 왔다 갔다 하는 과정하고 산염기식도 알겠죠? 음. 기본식 탁틀 만들어 놓고 그걸 계속 보면서 해. 아마 이 정도야 뭐. 할만하죠? 넘어갑니다. 20번 가요. 자 A가 B가 되는 반응이에요. 근데이 문제는 아, 이것도 화학 반응식 문제네 거의. 왜냐하면 뭐 질량 질량 나왔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몰수인데. 따라서 질량 가지고 몰수 계산해 줄 거거든. 그럼 질량을 내가 몰수로 바꾸려면 분자량이 있어야 되지. 그래서 식을 매우 단촐하게 준 거야. 질량 나왔을 때 화학 반응식 쪽에서 꼭 기억해야 될게 질량 보존이거든. 오케이? 그럼 화학 반응식 자체에서 질량 보존은 뭐지? 사라진 만큼 생긴다 이꼬르가 되는 것이 뭐. 그래서 A 하나가 B 두 개와 무게가 같기 때문에 A 분자량 이 B 분자량 1이다. 분자량 상대값 딱 써놓고. 그리고 질량 보존 따라서 잡아요 A가 8g이면 B가 1g, N은 질량 합이 9g에 해당하는 거고 N은 2g분의 1g이니까 질량 합이 3g에 해당하는 거고 N은 2g, 3g이니까 질량 합이 5g이야. 이 전체 질량을 다 똑같이 맞춰줘야지 우리가 실제 몰수가 몇대 몇인지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9, 3, 5어 최소 공배수를 하나요? 이걸, 그래서 이걸 15, 10, 45로 맞춰줄게요. 전체 질량을 45로. 그럼 쟤는 5배 시키고, 애는 15배 시키고, 애는 9배 시키면 되는 거니까. 자, 그거에 따라서 여기 A는 몇 그람 있는 거냐? 8 그람이 아니고, 5배 시켜줘야 되니까, 어, 40 그람. 그럼 A 하나 무게가 2니까 20개 A가 있는 거고, B는 1이 아니고 5배 시켜줘야 되니까 5 그람. 맞지? 그럼 B 하나 무게가 1이니까 5개 B가 있는 거야. 20개와 5개 B, 20개 A, 5개 B. 그럼 똑같이 여기도 15배 시켜줘야 되니까 A는 30g인 거고 B는 15g 있는 거지. 그럼 그거에 따라서 A 몇개 있어? A 분자량 2니까. 15개 A와 15개 B가 있는 꼴이고, N은 9배 시켜줘야죠. 9, 2, 18g, 다음에 9, 3, 27g. 그러면 A 분자량이 2니까 9개 B가, A, 9개에 A가 있는 거고, 어, 어, 27개의 p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맞춰 주면 되겠네. 됐죠? 아. 자, 기억 a 하라고돼 있어요. A? 어? A 요거 좀, 좀뭐 하나 빠졌나 보다. 아, 헬륨 추가 있구나. 다는. 음. 아, 문제를 잘라 잘라 놓다 보니까. 헬륨 넣으면 전체 뭐가 되죠? 에, 부피가 증가하죠. 전체 부피가 증가하니까 그렇지 기체가 많아지는 쪽으로 평형 이동하게 되는 거지. 그럼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B분의 A잖아. 따라서 분모는 증가하고 분자는 감소하죠. 그래서 A는 A보다 작다가 기억은 맞는 거야. 아주 심플하게 물어봤고. 니은, 나에서 혼합기체의 부피가 이녀석에몇 배인지 묻는 거지. 그러면 니은은 PV는 n r t 그대로 쓰면 되잖니. 따라서 부피는 P분의 RT, T, 됐죠? 어차피 어 NT구나, NT. 몰수 빼먹을 뻔했다. 그러면 초기 상태라고 비교하면 초기 상태 몰수는 몇배 됐죠? 25가 아 나잖아, 어36 됐잖아. 따라서 25분의 몰수는 25분의 36, 그렇지? 다음에 온도는 이거 T인데 n은 4분의 5T니까 아 어, 온도는 4분의 5. 압력은 반비례네. 근데 압력은 항상 인기압이죠. 아 이걸 지우면 되는 거구나, 그치지 끝이네요. 그럼 몇배 됐죠? 49, 36, 5, 25. 5분에 9배 됐네. 그럼 저거 부피가 뿌이니까, n 는 부피가 얼마? 1.8 부위. 틀렸네. 1.5가 아닌 거지. 피분의날때 쓰는 게 니은이고. 디귿. 아, 평형상수식 여러분들 몇 가지 다 기억하고 있잖아. 응. 음.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봐봐. 평형상수를 직접 각각 구해서 다시 대입하면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질문은 가보다 다의 평형상수가몇 배냐? 그 질문. 따라서 각각 요소가 몇배 됐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면 돼. 그런데 문제는 다는 이 값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의 표형 상수를 내가 바로 계산하기는 어려워. 그런데 나하고 다가 온도가 같기 때문에 아, 이 둘의 평형 상수는 같지. 그래서 사실상 이 질문은 다 보다 나의 평형 상수가 몇 배인지 하고 묻는 거야. 자 혹시나 해서 식은 내가 한번 써줄게요. 자 몰수로 정의돼서 한번 쓰면 a 몰수의 1승, b 몰수의 제곱 곱하기 부피, 1 빼기 2니까, 아, 부피분의 1, 요렇게 떨어지죠. 그래서 요걸로 제가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몰수, 그냥, 몰수 다 써놨으니까 벌써. 그래서 이것분에 이거야. 가분에 나, 요것분에 요걸. 자, 그러면 A 몰수는 몇배 됐지? 15가 9 됐으니까 15분의 9. 그러면 3, 5, 15. 5분의 3배. B 몰수는 15가 27 되죠. 그러면 3, 5, 15, 3, 9, 27. 3, 5. 5분의 9인가? 그렇죠? 5분의 9. 제곱이니까 곱하기 5분의 9. 곱하기 부피의 욕수네요. 부피의 욕수. 부피는? 아, 근데 부피가 옆에 안 나왔으니까 부피를 내가 딴 걸로 바꿔야지. PV는 N, R, T. 그렇지? 그런데 어차피 압력은 같잖아. 그럼 부피는 N 곱하기 T에 비례지 그럼 요거 전체 합은 얼마? 30. 몰수는 몇배 됐어? 각각 몇배 됐는지 해주면 돼. 따라서 밑에 쫙 써서 몰수는 30이 어36 됐으니까 32, 36 그러면 30분의 36, 10분의 12배, 5분의 6이구나, 그렇지? 그 다음에 또 온도에 비례돼 있잖아. 온도는 어떻게 됐어? 어 4분의 5배.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서, 해서 하시면 요 값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몇 배인지 따지는 거고. 아, 쌤은 하다 보니까 이게 번분수라고 하나? 이 계산이 하다 보면 자꾸 이 실수가 한 번씩 나더라고. 오케이. Okay? 그래서 쌤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해요. 어떻게, 어떻게 하냐 k 값은 이 녀석은 제곱 비례잖아. 그런데 질문이 가분에 나 묻는 거니까 분자에 있는 항목들은 전부 다 가분에 나로. 분자에 있는 항목들은. 그런데 분모 있는 것은 k 하고 서로 반비례 관계잖아. 따라서 분모에 있는 건 서로 뒤집어 버려서 아 나분에 가로. 분모에 있는 거. 그래서 한 줄로 쭉 나열 시켜버리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 그래서 B제곱이야. 어, 분자 B는 몇배 됐지? 15분의 27. 그러면 3, 5, 15, 3, 9, 27. 오케이. 5분의 9배. 했고. 바 다음에 분모 있는 거는 반대로 나분의 가로 가는 거야 나분의 가로. 그럼 A는 9가 15 됐으니까. 그렇지. 3, 5 9, 3, 5, 15. 됐죠? 그렇죠? 다음에 P는 NT의 비리니까. NT도 분모에 있는 거잖아. 그럼 몰수도 이것뿐에 이거. 그럼 몰수는 이것분의 이것니까 36분의 32죠. 36분의 32니까 3으로 나누면 12분의 10. 6으로 나누면 됐는데. 6, 6 6에 36, 6, 5, 30. 그다음에 온도는 이것분의 이것. 따라서 5분의 4버리겠네 그럼 이제 이거 한번 계산을 쓱 해보면 5가 2개, 5가 2개. 지워졌고. 그다음에 또치워지는게 요거 4, 2, 3, 3, 4, 2, 3은 6. 다음에 3, 3은 9 떨어지니까 남는 거 밑에 5 남고 위에 9 2에서 18, 5분의 1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배지만 따져주면 지금 맞네요. 이게 풀 수가 있죠. 시간 남으니까 한 개만 더 해볼까요? 멀 분율로 한번 해볼까요? 멀 분율씩 기억해요, 을 여러분. 멀 분율, A의 멀 분율. B의 몰분율의 제곱, 곱하기 P분의 RT의, 어 반응물에서 생성물 개수앞에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몰분율로 따져서 디급보기한번더 계산 한번 해보죠. 뭐. 몰분율은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봐요. 요거, 요요너1 있고, 너1 있고, 너1 있고, 너3 있고. 그럼 전체 2고, 전체 4니까. 그래서 A 몰분율이 2분의 1, 4분의 1. 2분, B는 2분의 1, 4분의 3 됐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R 같고 P 같고 몰분율 하면 좋은 것이 이 과정이 하나 빠지네. 그냥 T만 따지면 되는 거네. 뭐. 그쵸? 그럼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몰 분율. B는 분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B의 몰 분율은 가 분의 나로 그대로. 그럼 B가 2분의 1에서 4분의 3 됐어. 그럼 몇배 됐어? 2분의 3배. 그럼 2분의 3 제곱해 줘야지. 두 번. 그다음에 A의 몰 분율은 반대로 올라가면 되지. 뭐. 분모에 있으니까. 따라서 A는 4분의 1이 2분의 1 됐어. 그럼 몇배된 거지? 오케이. 2 배. 온도도 밑에서 올라가 주면 되죠. 4분의 5가 1 됐어. 몇 배? 5분의 4배. 그쵸? 그렇죠? 그럼 짠, 짠, 짠 지워지니까 5분의 18 나오네요. 그래서 뭐 이거 하셔도 되고, 저거 하셔도 되고, 뭐 시험 때니까 편한 걸로. 연습은 조금 해놓으세요. 행연한 문제 자료가 몰분율이 나오거나, 몰분율을 좀 뽑기가 편하게 돼 있으면 이게 좀 더, 약간 더 유리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저것 써먹는 거고. 에? 쓰고 나니까 너저분한데. 어쨌든 이 20분 문제는 좀 화학 반응식이 좀착 올라온 거라서 질량 나왔으면 질량보존 그거 좀잘 기억해 놓으시고. 음. 뭐 화원에 이런 형태의 문제는 많으니까요. 에...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시험 본다고, 문제 푼다고 고생 많으셨고. 에? 여기까지 해서 화학 두 문제 풀이는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했어요. 음.